괴물님들 빈신 좀 야, 하세요. 어 스릴감이 없잖아, 스릴감이. 어. 깐만 아름다운 드릴게 어. 잠아유하유 안녕 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디시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김설하님과 메즈아이터님과 저, 슈모하는과플레이님이 함께 할 겁니다. 박수! 와 <목소리> 여기 사람과 괴물이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설을 탈출해야 하고 괴물은 사람인 척하면서 모든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사람의 목표 건물의 불빛이 꺼지기 전에 자신을 방어할 아이템을 파밍, 수상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의 목표 건물의 불빛이 꺼지기 전에 자신을 방어할 아이템을 파밍, 수상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총으로 쏴서 상대를 기절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그 기절한 사람을 과반수 이상 쏘면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습니다. 그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시간이 흐르면 건물에 불이 꺼지는데.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다 지나면 불이 완전히 꺼지고 이때 최대한 빨리 퓨즈를 찾아 배전반에 꽂아. 다음 건물로 오, 넘어갈 수 있는 문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이제 다음 맵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제한 시간대로 못 가면 다 죽습니다 자, 여기. 그렇게 세번 건물을 다만 이동하면 탈출에 성공합니다 다만, 근데. 아, 된 거구나 어, 됐다 괴물의 목표 건물의 불빛이 다만 꺼지기, 다만 꺼지기 다만 전까지 다만 들키지 않게 사람들이 방어할 아이템을 파괴하고 다만 혈액 다만 팩을 다만 마셔 다만 다만 다만 괴물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야, 괴물 어, 너 누구야? 또한 퓨즈를 부셔서 그러니까, 건물의 불이 왜? 더 빠르게 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있어요, 근데... 불이 꺼지면 괴물로 변할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불이 꺼졌을 때딱한 사람만 죽일 수 있고 그 이후에 공격한 인간은 기절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액 100을 충분히 섭취했거나 마지막 세 번째 건물에서 사람을 계속 죽일 수 있습니다. 본편 해볼까요? 아저한명 구하고 있었어요. 말을 해본 게다 하거든요. 어? 반이 오셨다. 근데 이거 나한적 있어가지고. <웃음> 와 쌉고수 들어왔다. 뭐야 고수가 왔네. 아네잘 기억 안 나네. 어떻게 했더라? 또, 또 거짓말! 네. 또 거짓말! 하하 <웃음> <웃음> 참나 이거 사람 참 <웃음> 이상하게 만드네 갑자기 불러놓고 말이야 아, 네가 갑자기 오질 말든가 그하하하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바님 지금 <웃음> 합방이 8시였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아, 아 죄송해요 네. 내가 잘못했네! 어? 우리 이제 네. 고 하면 되나? 오고! 네. 레고 레고! 맘맘매야 정신병원 <웃음> 딱 우리들에게 레고, 레고, 레고. 잘 어울리는 맵이네 아이고 어리야 자... 어가자 <웃음> 뭐야 이거 혈액 누가 먹었는데? 빨리 표시해 그거 네? 가까이 네? 가가지고 바니가? 표시해 아, 님이 먹고 바님이 말하고 있죠 이거 잠시만 뭐라고요? 네가 마셨다고요? 뭔 소리야 내가 발견했다니까 님 이거 이바님이 자기가 내가 먹고 발견... 한 거다 이거 내가 발견했다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두 개나 맞았는데? 야 이거 바하라니까 참나 이거 억울해 죽겠네 이거 바하님으로 모는 풀형인 거 아니야? 뭐 그럼 바님, 죽이시고 다 같이 뒤지시든가요 어. 야 30초 남았다 Maybe <끝> d <끝> 맵이 너무 넓어. w Maybe it's in t o w 이 Maybe it's in town. She would go to Kusogi 변신 l l i i 아무 h e pensioner. I'm the pensioner. I'm the p e n 꼽 어, 추구다. 어, 괴물 누군지 모르겠는데, 괴물 안요 괴물 분왜안 변하세요? 괴물 누구야? 어왜안 끝나? 팔춘구 어디야? 아 그게 이제 적을 완벽하게 다 죽였다 라고 생각해야 갈수 있어 아 어, 그러고 아직 못 가는 거잖아 그치 두 명을 죽여야 되는데 음, 음.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바하 죽이자니까? 혼자, 나를 왜 죽이냐니까 갑자기? 바하라니까 <웃음> 난데없이 나 홍자랑 같이 있었어 바가 약간, 약간 불안하긴 해 바하라니까 일단 설아는 괴물인 거 같아요 저야 아, 여기 누가 알봐 홍자야 검사기 먹어 바한테 가서 찔러 빨리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한번 취무등님을 조져볼게요 왜 취무등이야? 왜야 이거 홍자가 범인이야 근데, 근데 오빠, 아니 오빠가 나 쐈잖아 홍자가 조, 아, 아무도 취무등 본다 그래서 에? 수상해 멀쩡한 사람만 보려고 뭐라는 거야 취무등이 조용하잖아. 조용하잖아 아니 거꾼 해보려 조용하다고 야 아니야 근데 이거 홍자 맞아 아니야. 여러분 제 총을 믿으세요, 그 믿으세요. 이거 홍자입니다 홍자면 내가 치킨 사주는 건 너무 손해일 그래, 것 같고 음. 아니야 나 죽이려 후회해 저 진짜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네 솔직히 홍자였으면 진작에 변신해서 죽이긴 했을 것같아 괴물님들? 빈신 좀 하세요 스릴감이 없잖아 스릴감이 어! 어! 아아악! 어! 나이스! Nice. 홍자야 사랑한다 내가 놀러니 심했구나 내가, 내가 죽일놈이다! 와내 와, 눈앞에 눈앞에서만 눈이 눈이 변신을 눈이 하는 눈이 내 막! 오, 홍자야 내가 미안! 나 진짜! 한번더 좋아 괴물 소리 들린다 나. 출구어디있어요 아니 그렇게 <웃음> 아니, 괴물, 아니, 괴물 뭐, 발자국 뭐, 소리를 이렇게 대놓고 내면서 어, 출고 어디있어요 울먹거리면 <웃음> 누가 봐도 <웃음> 설하잖아 <웃음> 괴물인 상태로 그렇게 출구 찾지 말라고 불쌍해 보이게. <웃음> 다 들리잖아. 여물이야? 지못 아, 솔직히 말할게. 내가 괴물거 그래. 아, 괴물 까 야, 이거 불 어, 꺼지면 어, 안 되는데. 으, 으, 으, 으. 아, 이씨. 어, 됐다. 음. 이겼어. 그래. 빨리 한판더 하자 으이야 어, 그거 하면은 이, 중간에 무서워서 게임 끌거같은데 아니 같은데. <웃음> <웃음> <웃음> 나 괴물 좀 시켜줘 나도 괴물 좀 시켜줘 나도. 진짜. 나도 이번엔 사람이 누 그러면은 아, 이제 뭐, 지금 뭐. 말 안한 서라 씨랑 홍자씨가 괴물일 이거. 확률이 제일 높다 왜, 왜 그렇게 놀아가시는 거예요 바로? <웃음> 원래 저 오빠 놀아가는 거 좋아해 두 사람만 말이 없었으니까 어머! <웃음> 어! 왜! 어, 이건... 어, 이건... 어, 누가 <웃음> 벌써 마셨어 이거 <웃음> 어떤 놈이야 이거 내가 찾아내고 <알고>. 말았어 <웃음> 야 누가 퓨즈도 보셨어 어떻게... 표시를 부쳤다고? 야 잠깐만 지금 이거 보니까요 딱 필이 왔어 맞다. 지금 홍자야 이거 너무 잘해 저... 괴물의 야, 미...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아 뭐, 와 여기 뭐, 누구 먹었다 잘 먹고 다니는구만 어 뭐야? 이것도 누가 먹었어 아 홍자라니까? 찐다, 여러분 한... 저를 한... 믿어주세요 어, 홍자 어딨어? 이거... 이거... 죽여! 날 믿어 내가 책임진다 빨 죽여! 아, 빨리 진정하고, 빨리 아, 아, 잠깐만 진정하고 제 말을 들어봐요. 이거 반님하고 매대터님 부중 그 하나가 무조건인 게이 근처에 저밖에 없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거 신고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 중 하나가 일단 범인. 안녕히계세요 최모째입니다 어아 진짜 Geschichte.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아까 몰아가서 미안해 제발 살려주세요 뭐 근데 차가 아니야 어민 맞어메 어메요 어메요 어메요 아 이거 쓰러져있는 동안에는 말하면 안돼요 잠깐만 누구 죽었어 떨어진 사람 어내 앞에 소리 나 잠깐만 롬앤 롬앤 놀래라 씨 웃겨줘 뭐야 누가 날 살려줬어 내가 살어 최모덩 너만 맨난다 최모덩 오오오오오오이오 랜디 이거 봐라 맨드웨터 둘중하나 죽였어 죽였어 아니 죽였어 내가 한명 죽였어? 어, 어 아빠 내 앞에 있었어 얘들아 다음 아니, 구역으로 어떡해. 빨리 가야 돼 이거 시간 지나면 안 된다 가자 가자 가자 어 잠깐만 누나 지나갔다 내 앞에서 오케이, 누가 오케이, 변했는데? 누구지? 네아 우리 세 명은 범인 아니야. 우리 세명 범인 아니야 지금 늦은 거 보니까 봐 아니야? 일단 치무드는 어, 확실히 아니고 바님하고매드웨님한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둘중한 명은 무조건 범인이에요 이거. <웃음> 아 이거 억울하네 내 손으로 <웃음> 테러를 죽였는데 지금 <웃음> 이거 하나만 예상해보건데 일단 바님 범인 오케이 난 취무드는 광신이야 바님이 범인이에요 가만히 맞아보시죠 일단 조절 야 막, 이거 일단 어.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 그러면, 아 죽이고 치모드님 에난 몰라! 아니 근데 설아님 검사기 먹었는데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설아님 메데에이터님한테 꽂아봐요! 어? 내가 줬는데 뭔지... 아니 잠깐만 들어봐메데에이터님한테 꽂아보고 아니면은 홍자님이야! 아, 왜, 뭐, 그냥 제가 치 아니죠 치모드님? 죽여버리자. 괴물이 아니야 ]야? 괴물이 아니야 아, 괴물이 아 아니야. 이거 이거면 자라고 뜨는데? 그래, 아, 뜨는데? 그래, 아, 그래 나 아니야 그럼 홍자님이잖아? 홍자야? 와 뭐야 아니 지치당했어 아니야 나 아니야 홍자네 안녕하세요. 아니요! 아니야, 나 아니야! 홍자님나 아니야! 나랑 같이 다니는 것도 뭐야? <웃음> 내 앞에서 변했어, <오>. 살려줘! <웃음> 어..뭐야 호라 어? 에? 나 살아있잖아 <웃음> <웃음> 무빙 <웃음> 누구 들어나 봅시다 엥? 여기가 아닌가? 여기 나 맞는데? <웃음> 여러분 탈출했어요? 호라야 어. 죽어 라야너범이잖아 내힘이 좋을까, 형의힘이 좋을까, 생생각님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아, 님면님니님 형님! 아이, 공자야, 그 정말 어, 너에게 많이 실망했다. 아까 심부도는개트롤이야 그 야, 너네 아, 앞으로 아, 나한테 아, 심증 멋식게행 하지 마. 그냥 아, 내 아, 말을 아, 믿어줘. 아, 하라면 아, 죽여줘! 설아야, 근데 아니. 너 괴물은 진짜 못하는구나. 나, <웃음> 나 그렇지만... 여러분 어, 놀랍게도 제가 3킬을 했답니다, 설아님. <웃음> 아니, 투표 존나 빠르더라. <웃음> 누워있는게 그냥. 야, 이건 뭐. 아니,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 미친 민주주의야? <웃음> 미친 민주주의는 뭐야? <웃음> <웃음> 아니, 너무 빨라, 이 사람들. 체 아, 나이백트 아니면 했는데. 와, 정신병원 좀 맵이 <웃음> 빡세. <또> 야, <여기야>. 헐어져 <웃음> 있어. 아, 또비감염자비일 비가, 비 말해요 저비감비자염자 저도 비가, 비감염자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자 비가, 비가, 비가, 부가 비가, 비자부셨 비가, 비가, 비가, 비 여기 가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감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가, 비야 비가, 가야가비가 아니고 괴물 막 사냥하고 와.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변했다. 어디어 사령했어. 어. 괴물 지금 무력화 시켰어. 빨리 지금 표적 <웃음> 꽂아. 표적 못 꽂으면 다 죽었어. 다 꽂았어. 내가 테러 잡을 테니까 다 표적 꽂아. 지금 다 <웃음> 꽂았어. 이게 곧 출구 <웃음> 개방한다. <웃음> 개방 나이스. 개방 나이스. 나 바로 나왔어. 나도. 새어 잡았다. 설원는 내가 살렸어. 이거 플레임인 듯? 어? 아, 나 제일 먼저 와 있어. 플레임 왜이렇 주름이 해? 아니 내가, 내가 초반에 내가 샷건을 소위 먹어서 소위 소위 바로 쏘려고 사운드 플레이 하셨습니다. 하고 있었어. 아니야 아니, 이거 내가 봤을 때 아, 플레임 못 받았어. 그니까. 플레 맞는 거 <웃음> 같아. 이번 판에 심증 처리를 전혀 안 하고 있어. 지금 괴물 웃고 있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죠? 주무도님 맨님 일로가세요 맨님 일로가세요 시청자들이 자꾸 말로가고 치팅 좀 했어요 어... 내가 봤을 땐 지금 취무등이거든? 아, 아. 진짜 취무등이거든 이거? 어 방금 누구 혈액이 먹었어 잠깐만 저 사람 누구야? 플렉이 형이야 플렉이 형야 플렉이 형이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뭐야 뭐야 뭐야 야 바하야 너냐? 왜 네. 네. 네. 내가 뭐.. 네. 아니 나, 네. 네. 네. 나 진짜 아니야 플렉이 혈액이 먹었어 나안 먹었다니까 뭐야 이거 바하다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와 진짜 쏘지마 진짜 날 믿어줘 아나 지금 너무 오래. 아니 지금 근데 배물이 너무 잘아형지나가 하는 자리에 하나가 사라졌어 나 아니야 아, 동자님 아니아니아니 이거 와, 파국이네, 아니야 들어봐 들어봐 <웃음> 아니 들어봐 제가 전판에 바하한테 추적기를 달았어요 근데 괴물소리 들렸을 때 아무것도 안 바뀌었거든요 제 바로 앞에서 그냥 같이 탈출했어요 그러니까 난 아니야 플림님이잖아 들어봐 설아님이 지금 검사기 먹었거든요 야! 설아야! 설아야 빨리! 빨리 써! 아, 나한 빨리 아, 써! 빨리 아, 써! 네, 아,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웃음> 이거 만약에 플렉 아니면 구분은 죽이자. 난 왜? 이거 안왔 아, 빨리 싸. 얘야, 뭐얘 데, 맞다니까. 뭔데, 아, 야아 씨, 늦었잖아. 결과 비가 어, 뭐야, 플 비가 야나표적 하나도. 야, 야, 야, 야, 야, 야. 저기 누가 저죽야저 어. 어. 도망간다. 어. 나도망가 <웃음> 나 보면 개장적건데뭐가야 이건 뭐.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어? 죄다. 탄약이 없어 탄약이 없어. 아주 죽였다 나이스. <웃음> 아니 문 어디야? 아니 출구 출구 어디야? 어디야? 모르겠어 출구. 어디야 어디야?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길, 길이 어디야 길? 안 나왔어 길을 모르. 아니 여기 너무 <웃음> 길이 어렵게 돼 있다. 이따 펄렘이랑 <웃음> 어. 난 나왔어. 아 무도동 님도. 지금 바하 같거든요. 바하 아니면 쉬모등이야 이거. 누구 죽었어요 지금? 홍자님이 죽으신 것 같은데. 어, 홍자가 죽었어. 거다 홍자가 내눈 앞에서 물어 가졌었어. 죽었어. 일단 설아님은 누운 거를 스테로이드로 살렸거든요. 그래서 홍자. 절대 아니고. 그럼 쟤네 둘이네. <웃음> 바하랑 치무둥이잖아얘다 보이면 바로 쏴요. 왜안 돼? 아니 홍자루나가 나한테 추적 그거를 붙어 놓고 우리 같이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홍자루나가 죽었잖아. 홍자루나가 죽었어. 난 이미 왔었어. 아, 천우명 것. 뭐야, 뭐, 뭐? 아, 일단 매데이터 나랑 같이 붙어있어. 난 일단 결백한 거 증명됐잖아. 얘들아 다 어디 있어? 아니 맵이 왜 이렇게 아, 넓은 거야? 나랑도 같이 나줘줘. 오지마하지 말고 나랑 같이 나줘줘. 나 지금 출구야. 야 이거 시간 없는데. 아제 빨리 도저야 되는데. 어떡 하지? 아 치무던 같은데? 아 지금 붙잡혀 있는 사람 나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 같이 나줘요 같이 나줘요. 봐. 오지마 치무등. 너 유력한 용의자야. 나야 나야. 아, 열렸다 열렸다. 탈출해 탈출해 탈출해. 치무등 치무등 치무등. 아주자금 나사주려 온다 나와 버려 도망차 도망쳐, 도망쳐. 나, 나, 버려 나와 나와 <웃음> 난 사왔다 <싸웠다. 웃음> 뭐야 설아님 괴물이었어 <웃음> 설아 괴물이었어 이거라 <웃음> 뭐야 <뭐해? 웃음> 내가 일본을 <의미로> 부러도와말라고다 <의심하지> <웃음> 했었는데 뭐해 긴더라 아니 설아님 쓰러진 걸 <웃음> 내가 <웃음> 살렸는데 <웃음> 왜 괴물이야 <웃음> 너무 억울했던 게시부 형이 나를 물고 가는 거예요! 너. 뭐야 일부러 그러지? <웃음> 뭐뒤려고 일부러 했잖아! 이러면서 <웃음> 이러면서 아 여기 다몰어 <웃음> 여기 기나이 <웃음> <웃음> 대박 나 왔어 을 먹어서 바로 쏠려고 <웃음> 사운드 플레이하고 있었어 제일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저 일부러 한 거야? 지금 네 터라는 아예 의심선상 벗어났는데 어, 맞긴 해 <웃음> 화장을안 하잖아 이거 너무 착하다. I am my 자, 새 게임 합시다. 게레스어 아, 아, 벌써부터 어. 지쳤어. 저택, 저택, 저택. 살짝 초기 근데... 오면은 바로 그냥 조져야 된다니까. 근데... 언제까지 비감염점해야 네, 돼. 뭐야, 추모대왜 계속 나 따라와 무섭게? 왜 따라오냐고요? 무서워서. 시작. 야 아, 누구일까 야나 아! 설아는 추적 붙여놨어요 이거. 일단 야 왜, 아니 왜 이렇게 나는... 배정이 다른 사람한테 돼있어 다오 나이 아템문에 배마나 나 거의 풀템이야 그냥 나도 제책 <웃음> <야, 손정등과 웃음> 기 소리 뭐야, 뭐야? 어, 뭐 시간 다 된다 너... 방금 왜 앉아있었어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시간 다 된다 말 돌리지 마세요 추무중님 진짜, 진짜 아니라니까요 저 <웃음> 도망쳐 <웃음> 오케이 어 그러게 헤헤 안녕하세요! 다하 어딨어! 아 테러 뒤지게 못 하시네요 누구인지 모르겠지 제가 못하다고 해서 개빡쳤네 거의 다 열렸다 탈출했어요 <웃음> 아예이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웃음> 매드웨터다 매드웨터야 제가 <웃음> <야>, 괴물인데요 튀겼거든요 <웃음> 나왜 소리.. 으악!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대놓고 마셔! 저기요! 대놓고 마시는 건 좀! 아.. 나 이미 <웃음> 다 들켰어.. 안 <웃음> 돼! <아니, 웃음> <나 누가 왔어? 웃음> 여기.. 여기.. <웃음> <웃음> 비상탈출구 앞에! 어 잠깐만 여기 아까.. 해본 <웃음> 그런 건가? 그런데? 어? <웃음> 뭐요? <뭐여? 웃음> 뭐야 이거? <웃음> <웃음> 뭘 보고 한 거야? 이거 혈액팩 아 보고했어? 보고한거야? 보고 야야야 서라다! 왜요? 왜요? 왜요? 아니 내가 혈액팩 그왜 표시된 왜?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서라가 지나쳤어 뭔소리에요? 뭔뭔 서라랑 왜? 만났다니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거 왜 안죽여! 아니 뭔 소리야 아니 혈액팩 <웃음> 체크했잖아 <웃음> 그래서 나도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서라가 내 쪽으로 왔다니까? 아, 아. 서라 일단 죽여봐 그러면은 <웃음> 나랑 혼성나라 <웃음> 붙어졌어 아니, 아니 이거, 그래. 이거 절 죽이면 안되는거죠? 그래 볼게요 일단 근데 그래. 괴물에 도망가는 그림이 맞아? 어그래오 그래 어. 그래. <웃음> 어 저도 같이 가요. 저서 상관없어. 나보야 보고 있어? 출구 열립니다. 어 열리는 중. 데 내가 알기로어 맞아. 나나나 무조건. 여기. 렛츠 고. 어? 출왜 없지? 괴물분 뭐하세요? 뭐하세요? 빨리 와요! 뭐야 이형 왜이렇게 빨리 왔어? 그러면 서민을 아, 죽이자? 아 잠깐만요! 이거 저 죽이시기 전에 생각을 좀 하고 죽이시는게 어떨까요! ㅋ ㅋ ㅋ ㅋ ㅋ 비명입니다 알게 뭐해요 알게 뭐해요 아, 뭘 틀이야 여기 이 이하 방에서서 일로 <웃음> 와봐 여기 눌러봐요 이 버튼 다 우다다다 눌러봐 나 누르고 있다 나도 누르는 중 그러고 있어. 어, 같이 탈출해 봅시다. 아, <웃음> 지나가자고 그러면은. 아, 근데 여기 맵이 살인자가 나왔을 때 진짜 재밌어요. 미로 같아서. 이거 지금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혈액팩을 안맞셨거든요 여기도 혈액팩 안 사라져 있고. 들어와. 어, 누가 변한 소리? 예, 분이다분렴이다분렴이다 그렇구만. <웃음> 와아! 왜이렇게 세! 가왜 우리 둘을 살려놨어? 너네가 그러니까. 너무 잘했어! 계속 <웃음> 붙어있었잖아! 아, 아 누나가 똑똑해! 날 가장 먼저 조력자로 삼아 일단! <웃음>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감염자잖아? 그럼 바로 유기해버려 그냥! 아 모처럼의 <웃음> 감염자였는데 너무 아쉽다! 죽어드려요? 키우 키우? 아니 아니 너이 자식 <웃음> 아 키우 죽어드리냐고요! 아니 탈출 어디있노? 왜안 열려 이거? 기다려야 돼 여기서! 여기서 방어! 들어와봐 근데 길을못 찾는 것 같은데 이 오빠 내가 봤을 때? 어? 나 몰라 야 이거 미로가 <웃음> 내가 불리한데 <물리한대? 웃음> 아이 편하게 들어와 편하게 나 진짜 기다리고 있지 오빠 거기왜 어? 들어가! 거길 왜 들어가 에이, 바보야 아... 잘가 다시 와 QQ 아! 나 죽었다 한 놈! 아... 어! 뭐야! 어? 근데 저거 문왜안 열려? 아니 안 열렸어 문이 버그 때문에 안 열렸나봐요 그냥 이긴 어. 게 이긴 것 같지가 않네요 근데 좀 아니 이게 <웃음> 기분이 좀 많이 더러운데? 동락 당할 만큼 당하고 <웃음> 이기니까 기분이 <웃음> 영아이유 진짜 마음만 너무 아팠잖아 탈출구로 <웃음> 나갔어 다 뜨는데 말이지 아, 죄다자 비가온 자요 미리 말했어요 플레임님 너무 무서워 플레임님 연기 너무 잘해 나 무서워. 아, 비감염어 설아 어디 있어? 어디 이거? 있어? 어. 뭐야? 설아 미션했어. 뭐야? 뭉셔링 먹음? 어. 먹었어. 아니, 누가 먹었어? 누가 제 빨리 먹었어? 야 이거 잠깐. 가 보여가는데? 일단 먹은 실력을 보아니 설아가 아님 일단 여기 철학 어, 다 있어 있나? 이거 잘 먹은 어, 파미 실력을 보니까. 어 태파미나 플레이나 바아님이나 셋중 하나인데. 아 죄송한데 님도 아까 다죽이셨잖아요 너도 어, 용의 선상에 있어 임마. 근데 이 정도로 몰래 먹고 공개하고 거거까지못 하거든요. 나나나 이거 서라야 음, 음, 이거 서라야 아, 여기 나랑 기가 똑같잖라왜왜뭐뭐뭐뭐왜왜왜왜왜 그런데? 여기 나랑 똑어았고 네, 뭐라는 그래. 거야? 빨리 빨리 설명해. 아니야, 나 일단 저 뭐냐 엉덩이. 제, 아, 아, 네, 네. 엉덩이가 너무 탐스러워서. 혈액팩 속 혈액팩 속에서. 아왜튼왜게사 먹어? 뭐야? 진짜 시끄럽다. 아니 팩쪽에서봐 카메라 고동님이랑님이 둘이, 둘이 나왔는데, 주모동님이 어. 아, 수상해서 주모동님 여기 허리 한번 확인하자. 전 진짜 아니에요. 여기 저는. 이누, 확인하자. 여기까지. 여기 만약에 맞으면 이거, 이거 같이 다녀. 아만아야 건. 야, 어, 아, 믿었는데. 이거, 이거, 이이다 이거 다소리가 계속 내 뒤에 그럼 누가? 설아다 설아! 뭔 소리야?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아, 바로 아, 옆에 아, 있었어. 나나나나 달출할게, 달출할게. 어 재미 보고 탈출이야. 뭐 탈출이? 땅 탈출 띠. 와, 탈출했다. 아니 플레이 오버 담는 어두워. 왜 벽에다 비비고 있어, 졸업 <웃음> <웃음> 아, <웃음> 플레이님이 의심스러운데 아무리 봐도. 아, 그럼 같이 다녀. 플레이님이 같이 다녀요. 오케이. 레이테 아, 뭐야 침우등 어디갔어? 어. 이거 침우등 같은데 나 진짜? 이거 나 진짜 아님 저 진짜 아님 뭐야 같이 다니자며 아까 어디 거기 있어, 그대로 어딨어? 있었는데 플레임 님이 사라졌잖아요 님 어디갔어요? 아니 야, 야. 뭐였어? 설명. 야 이거 이거 이거 일로 와봐 플레임 어딨어? 어 뭐야 이거 지금 침우등 일로 와봐 감염자인지 확인해줄게 일로 와봐 아나 아닌데, 나 아이, 내가 침문등 감염자 아, 확인할게 아, 야 이깨 어, 감염자 아, 죽여! 이 감염자야 죽여! 야 죽여 죽여! 나이스! 와 이대로 진짜 다요. 어이가 없네 이거 그래? 이제 괴물 한명 남았어요 신모덱 아까부터 너무 막 사람을 연계를 잘해 이건 뭔가 불안한데? 어. 왜 이렇게 쎄하지? 아. 잠깐 이거 서라님이 근데... 아. 조용해서 아. 쎄한데 어떡해? 이거 <웃음> 제가 조용하면 <정말> 세한 <웃음> 거예요? 님아. 이거 지금 신모덱님이 확실하면 한명 남았잖아? 그럼 세명 그래. 충분히 죽일 수 있어 빨리 파밍부터 하세요 나 풀파밍이야 귀여워. 지금 야 뭐야 여기 방금 누구 해. 지나갔어? 바로 앞에 지나가는 사람 누구야? 어? 잠깐만 아니 바로 앞에 지나가면서 먹는다고? 들어와 그냥 편하게 들어와라 보고싶다 아, 조심해 조심 어. 아 이거 설아다 아니요 뭐야? 죽었어 와 설아 <목소리> 죽이면서 비명 지르는 거봐와날 <목소리> 이제 이렇게까지 날 이제 이렇게까지 몰아가는 거 진짜.. <웃음> 오그라하다! <억울하다. 웃음> 아니 나 진짜 두려워서.. <웃음> 이걸 할 수야 있겠냐고.. 에? 설마 다들 죽어서.. 말 없는 거 아니죠? 어 <웃음> <웃음> 아, 잘가요 <웃음> 야 이거 근데 홍자가 <웃음> 너무 오버밸런스야 나 홍자랑 게임 <웃음> 못하겠어 나 아, 진짜 홍자 소름끼쳐가지고 아, 같은 네, 편인데 네, 막 네, 진짜 네, 도우면서 네. 안녕하세요 어. 아니, 정신병원 가지야. 또 나왔다 여러분 그 밤에는 혹시 마이크 끌래요 우리? 어? 나 지금 필이 왔어 이거 홍자죠 <웃음> 저... 지금 홍자가 유리할 <웃음> <아니, 누리> <웃음> 만한 그런 <웃음> <우리> 멘트를 <웃음> 네, 했어 괴물로서 홍자 무조건이야 이거 죽여 나 죽여 그럼 게임 한번 힘들게 해봐 <웃음> <웃음> 바로 그아 이제 평소 이미지 메이킹 야 누가 먹었어 이거 이거 최모등님 <웃음> 같은데 최모등이 아, 취모등 빨리, 아이고, 빨리 죽여 이거 최모등 님이 아이고. 이거 요 요거 있는 쪽에서 저기 왔어. 요 도망가는 거봐 저거. 저거 도망가는 야, 뭐, 거 봐. 도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아 <웃음> <웃음> <웃음> 죽여. 이거 모리다 가. 아 일단 잡아 그러면. 아 여러분, 근데 진짜 절 믿어주세요. 음, 음, 음, 이번에 나. 홍자 맞아요. 진짜 홍자 맞아요. 이번에 아, 있어, 홍자 죽이면은 해피 해피 엔딩. <웃음> 오빠. 야야야... 여 여. 언제 계셨어요? 아, 아니, 아자 아, 왜 그래 나한테? I will follow me. 일단 설아 근처 에 있다. 어아 설아 근처 설아. 어디 있어? 어, 누구야? 비켜 비켜 다 꺼져! 나한테 붙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수영장에 있는 사람 누구야? 어 수영장 에 있는 거 나인데? 뭐지? 옆에 옆에 전화. 홍자로나 홍자로 홍자로나 홍자로나 아그 누나 뭐, 내 앞에서 는데 홍자라고 홍자랑 <웃음> 서라라고 <웃음> 제 무조건임 설마 벌써 다아 죽었어? 야, 나가자, 일단 나가자 일단 나가자 일단 나가자 나가고 생각하자 너 어디 <웃음> 서라 서라 서라 서라 설설설설 <웃음> <서라, 웃음> <서라, 웃음> 얘 왜, 죽여, 왜, 빨리, 왜, 죽여 왜, 왜.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왜, 왜. 나 쏘지 말고 아 바하네 뭔 소리야 나 총도 안쐈어아 바하가 아니야 홍자네 홍자 야 홍자랑 설아 맞아 홍자랑 설아 맞아 하야 아, 같이 붕 치자 기다려봐 아니 빨리 기다려봐 변하게 가고 있어 변하게 아악악저라저 개샥 레이 와 홍자님의 힘장아 이누나 한 방일 텐데 지금 아, 아이스 수고 홍자님 짱 잘하신다! 진짜 최고야 김호동님 내가 미안합니다 이미 <웃음> 늦었거든요? 됐지만 혈액백 네, 옆에 네, 계셨는걸요 내미 네, <웃음> 네, 네, <웃음> 늦었거든요? 네, 진짜 얘들아 왜내말안 들어줘 덕토리 이잘 찾더라 아니, 아니 그래. 깔끔하게 막판 딱 하고 갈까? 아 오케이 아, 막, 좋아요. 막판? 막판 몇번 찾게 그러면? 맘맘매야 안녕하세요 정신비 의원 <웃음> 아니 이게 못 본거 같은데 나? 나나나 <웃음> 빨리 사실대로 얘기해요 좀비죠? 저요? 아니, 저 이대로 걸리면 지금 열판 중에 여덟판을 좀비하는거예요 <웃음> <웃음> 당신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웃음> 솔직히, <웃음> 솔직히, 뭐, 솔직히 나는 매드에터도 좀 의심스럽긴 한데 매드에터가 <웃음> 지금 한번도 안걸렸어 애초에 근데 한번 걸렸어 <웃음> 나랑 같이 했잖아 아까 님이랑 문 같이 나와서 마주쳤잖아요 아 미안 <웃음> 나한테 개 못한다고 했다고 <웃음> 아니 근데 못하게 됐잖아요 <웃음> 맞아 그래서더 화나 <웃음> 사실이기에 <웃음> 더 화난다 저다이 방에 아무도 들어오지 말아주실래요 퓨즈, 퓨즈. 어딨물 <웃음> 괜찮아요 죽으면 야 문을 다꽂으면 어떡해 <웃음>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웃음> 아, 죽을 뻔했어 <웃음> 아 뭐야, 뭐야 뭐야 뭐, 뭐야 뭐, 뭐야 왜왜왜 왜, 왜, 살아 있지 뭐야. 사람이 한번. 뭐. 아, 뭐 써. 배드 애터 님 그만 좀 누워댕겨요. 아, 아, 아, 눕는 게 편하네. 이게 뭐야? 여기 사람이 살수 있는 건가? 아니 어디서 사람? 어디 있는 거야? 아, 아니 물은 어디 있어? 아 너무 어두워. 씨 앞이 안 보이네. 그럼 여기. 여기다. 중심.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아니 야, 같이 나 남은 아, 남은 지금 아, 지금. 이거 반하야 아, 나 주동, 말해 말해 뭐, 야, 이거 반야네 이거 반하네요 왜 나.. 아니 왜이유가려던 이유를 가려주쏴 너가 이라도 있었는데 같이 나왔어요 나잘 가고 왜 이거 왜 이거 왜 저라고 생각하아 홍자를 죽이면 어떡해! 이거를 왜 저로 의심을 하시는 거죠? 저로 의심하시는 거꽤 억울합니다 그런가? 냅다 쏘아주고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당 방이라고요 정당 방이 지금 둘중한 명이거든요 아, 반은 진짜 거의 100%였고 둘중 하나인데 누굴까? 아, 아! 아, 뭐, 이제 빨리, 빨리 투표!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어째서 빨리 투표해 어째서! 이제 괴물로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만 보면 돼. 변하세요 빨리. 아니 나 사람인데? 소라님 네? 괴물이잖아요. 아니라니까? 진짜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렇게 희망을 주다가 저 죽일 거잖아요. 왜 그런 농락하는 짓을 해. 레이터요. 로다덩아 여기. Yeah. 됐다. 오 진짜잖아. 야내 촉을 그게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웃음> 아, 바하랑 서라 <웃음> 정확하잖아요. 형 아, <웃음> 어, 이렇게 잘 찾아. 설아 바가 촉이 되게 좋다. 아니 서라님 괴물 어, 왜 이렇게 많이 어. 걸린? 아니 몰라요! 판딩이 여덟판딩 괴물이네 진짜 근데 그거 알아? 재밌게. 게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서라씨가 약간 괴물 걸리면 티가 많이 났었는데 와 맞아. 진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 게임이 끝날 때쯤 되니까 흉기름은 달라졌는데 그 죽이는 실력은 별로 안 달라졌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 여기까지! 디시트 6인 안방이었습니다 유바! 재미가 있었다! 유바!